안 들었어, 보고 드린 거야 그리고 이거 외국 사람들 만나면은 이혀 강화하는 걸 레인 포스라고해 레인 포스 레인 포스 라이너 룩이 다운 초. 다섯 초. 다 초. 으니까 봐줘요 1층에서 섯 초. 다 다섯 초. 다섯 초. 다섯 다잉 앞에 다이버전 이쪽이다 열핑 비창문. 아이처다 기차방 아씨 기차방 아이큐 함대 때렸어 Located a bomb. Divertiti. 아, 개빡친다. 진짜 개피자 여기 있다. 나 어디 없어? 와, 미쳤네. 이거 시범 어떻게 하라고? 이거 쳤다. <웃음> <쟤뜻다>, 이거 먹고, 먹고, 막으면 되니 5이 seconds 0 nice. s 10 o s to go. <웃음> 12, 4 5 6 7 8